다녀왔을 때 <웃음> 중요한 것만 딱 얘기해주면 되는데 <웃음> 아이 반갑습니다 <웃음> 그러면은 뭐라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뭔데요? <웃음> 저 장의사 아 알겠습니다 7번님은 뭐예요? 어? 1번 음, 아, 한정. 방부처리실 밑에 있는 복도요 여기? 근데 여기가 진짜 많이 썰리나 보다 14번님 혹시 어디 가셨어요? 동선이 어떻게 돼요? 피라미드에서 태어나서 거기에 계속 있었어요 네 14번님 아니에요 14번님이랑 1번이랑 7번이랑 같이 만났었잖아요? 아 맞다 어디냐면 종치는 데랑 보급소 쪽에 7번님 어디로 왔어요? 거리에 있다가 보급소로 들어왔거든요? 시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실이 두개나 변한... 음... 일단 근데 캐거일 수도 있어가지고 함부로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7번님 몰아간 이유가 캐거일 수도 있었어가지고 일단은 뭐야 이게? 나 뭐야? 나 대놓고 왜 변신했어? 나뭐입나왜 대놓고 변신함? 나왜 대놓고 변신했어? 나 뭐한거임? 아니 1번님 제소장면에 너무 친하지 않습니까? 어? 다 봐버렸습니다. 1번님 확실히 변장실사 1번님 변장실사 저로 아. 변장했어요 제 앞에서... 1번님 안 돼요. 1번님 맞아요. 이거 12번님 도도새 같거든요. 아니요, 1번님 진짜 제 앞에서 변창했어요 시간도 어? 약간 거의 종 20초 만에 바로 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도도새 크리내려고 그 10번님 안한게 아닌가요? 있잖아요. 아 그게 그게 12번님 맞죠 그러면? 네 그건 저 맞고요 그 뒤에 혹시 보셨을까요? 이거 12번님 도도새 같은데? 아니에요 이... 아, 아, 그 아니, 핏 뽑는 뭐, 시간이 안 맞아요 아니요 전작 미리 뽑아 놨으면 쓸수 있어요 바로 근데 전 턴에 제가 14번님이랑 계속 같이 있어가지고 14번님이 제 리, 인증해 주실 거예요 12번님 도도새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아니요 1번님 진짜 돼요. 맞아요 저 믿고 다하주세요 3명이 안돼아니야요 아니야, 이거 안돼 <웃음> 어떻게 이게 돼? 돼? 거의 돼. 20초 만에 맞아. 정신 맞아. 맞아. 건데 이거 안돼안돼 안 돼. 이거 안돼 안 돼. 말이 안돼 말이 안 미리 뽑아놓면 변자 10초 이에도도새 전턴의 저랑 풀리크였다니까요? 14번님이랑 태어나자마자 그 자리에 계속 있었어요 못 뽑아 맞아 맞아 1번님 안 돼요 <웃음> 뭐야 이게 이게 무슨 일이지? 모르겠.. 어 이거 약간 신종 전략 같은데요? 시작하자마자 도도새인 척하는 그 전략 같은데? 모르 모르겠네? 나 <웃음> 아, 이거 12번님 만나봐야겠네 <웃음> 12번님 이거 중립 같습니다. 죄송 장옥? 맞나? 아닌데 1번님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근거를 잘못 볼 수는 어? 없는데? 어? 어? 어? 어? 어? 장이사 장이사 장이아어 아, 어, 썰어보는 게 맞아 도도새 가능성 있었어요 예도도새 네, 가능성 있었어요 <웃음> 어 썰어보는 게 맞긴 해 장이사 찾아봅시다 장이사, 장이사 어디 이게 상황이 좀 웃기긴 하네 어떻게 뭐 이렇게 되냐 아는 결도새 어디있는데 대체 <웃음> 누군데 아는 결도새가 아는 결도새 있어요 번이, 그 본인이 결도새 수밖에 없네 나 킬직 대로 올게 기다려봐요 아니요 일단 알겠습니다 야, 대놓고 나결도새요 하고 히는데 도망차 일단 좀 시체를 좀 찾아서 조사를 좀 해봅시다 네, 모래 폭풍 밖에 모래 있습니다 11번 님도 밖에 있었는데 안 들어오네요 내스미이다 어, 어! 어! 어! <웃음> 이 여섯 명 중에 문 닫은 사람 있다 아! <웃음> <웃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아 진짜 아, 전멸했네 전멸 누구 남은거야 그러면은 아, 뭐야 이거? 아 여기, 전면. <웃음> 뭐 아, 여기 시체 몇 개가 뭉쳐있는거야 여기서 레전드 <웃음> 몇 개가 뭉쳐있는거야 여기 시체가 아저 누구누구 남은거지 그러면아 송골배랑 도도새 남은거야? <웃음> <진짜>. 야, 진짜 <웃음> 보야 이게 <웃음> 좋 저기 갈색 저기 있고 어? <웃음> 수한데 뭐지? 일단 열심 미션 좀 깼시다. 어 이건 은근 헷갈리네.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어나 여기서 죽잖아. 안돼. 안돼. 어서 와. <웃음> <웃음> <웃음> 아주스사가